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간들을 단죄하러 하늘에서 내려온 거위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무서운 녀석이죠. 아 <웃음> 어, 소리랑 저 캡처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도록 하죠. 아, 마 이거 어 됐다 아이 왜 화면을 바꾸고 날려야어됐다어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나버리는데 이거 <웃음> 자, 이거 어떻게 했었지? 아, 내가 이걸 바꾸니까 이게 어? 이거 소리가 어디서 나는거지? 잠시만요. <웃음> 아 이거 불편한데? 아 이거 <웃음> 어떻게 했었지 예전에? 방송?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누른대로 바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거 음... 아 일단 하자 아니 이게 아닌데 하우스하우스 제공 협력사 패닉 보조 빅토리아 스테이트 거버먼트 필름 마이크로 o 모시기 언타이 i g 스 게임 i 이 하우스 하우스 by 부금이 굉장히 좋군요. 어우, 이게 온 나라 말이지? 브라질. <웃음> 세상에! 어, 한글어, 한국어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군요. 음, 좋아요. 아, 중국어도 뭐. 일본어. 아니, 일본어는 일본어라고 써있지 않고, 왜 일본어에 재팬니스라고 써있을까? 이상해. 한국어는 한국어라 써있으니까 한국어인데, 한국어의 영어로 코리아르니라고 이렇게 애들이 일본어는 일본어라 안 하고 재페니스라고 부르나? 일본에서는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을 단죄하기 위한 거위의 여행. 어... 이렇게 있군요 세이브 파일이 세 개의 기본이 있고 이거 부금이 큰지 몰라 내 목소리가 더... 화면 안 나오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모바일로도 보고 있고 컴퓨터 화면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꽥꽥 소리를 내려면 Y 버튼을 누르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내가 왔다. 타박 타박 타박 타박 타박. 어? 오? 뭐지? 이러갈 수가 없네 B버튼을 눌러서 달리기 어우 이거 어이거어이이거어 <웃음> 달릴 때 이게 턴이 잘 안되네 음 일단은 제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곳을 한바퀴만 뺑뺑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세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번 돌겁니다. 달면서도 깨끗 거릴수 있고 좋았어. 이정도면 자세를 낮추려면 ZL Z ZL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거 고개 흔드는 거에 반해버렸지 아 이렇게 언더 커버에서 가라 부리를 사용하려면 A 오하하하하 <웃음> 땅에 있는 물건을 줍기 위해 아래로 숙이려면은 음아 ZL 버튼 누른 상태에서 A 누르기 반대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음. 쉐킷 쉐킷 쉐킷. 아. 족간들이 또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있구만 이거. 어? 한쪽으로 모아 뭐 놔야겠어. 링링. 링마벨. 어 뭐야 이거. <웃음> 음, 이거. 어... 날개도 펼칠 수 있군요. 좋습니다. 아, 착하다 거의. 아,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놨어. 일로 나가면 되나보군요. 문을 열어라. 왜 문이 안 열리죠? 일로 가는 게 아닌가? 아, 아래 있는 거리도, 아하! 빼버리는 거구만. 안녕하세요, 수박님. 아, 비트 말였습니까? 안됩니다 <웃음> 유튜브로 오십시오 <웃음> 날개를 퍼덜리훅훅아 훅, 훅, 훅, 훅. 저거 설정을 해놔야겠네 나도 어? 1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받아봐야지 언 타이트 구스게임 엉덩이가 굉장히 탄스럽구만. 볼 게있네. 응? 뭐가 있네요 여기. 뭐해야되는거야 이거 그래 트레일러에서 아저씨를 괴롭히는걸 봤었지 아저씨를 괴롭히러 가봅시다 이쪽에 아저씨가 있거든요 할일 목록과 컨트롤을 보려면 마이너스를 누르세요 아저씨 있다 저기 정원에 들어가기 정원사 옷 적시기 정원사의 열쇠 훔치기 정원사가 밀짚모자를 쓰게 만들기 호수에서 갈키 긁기. 피크닉 하기. 피크닉 담요에 가져올 물건. 샌드위치 사과, 호박, 당근, 잼, 보음병 라디오. 어, 바구니 저기, 아, 아까 저 돗자리 펴진 데에다가 바구니, 아, 갖다 놨더니 저거, 체크리가, 체크가 돼버렸네요, 저게. 이게 버킷리스트인가봐. 음, 이렇게도 있고. 아, 제가 지금, 프로 컨트롤러라고 있으니까 컨트롤러가 또 이게 나오는군요. 음.. 좋아요. 가방을 물어빠뜨려요? 아.. 아저씨를 물어빠뜨립시다. 아.. <웃음> 어, 이렇게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 카메라. 아저씨가 뭘 하는지 일곱수 일투족을 볼수 있어요. 좋았어. 일단은 확실히 괴롭히기 위해 삽을 물속에 빠트립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아까 버킷리스트 있었으니까 이거를 가져가보자고 텃. 사과도 가져가고 오이 날숨은 없나? 어어 어. 천사야 천사 <웃음> 노란 부리를 노란 다리를 지닌 천사. 그는 검은 눈과 노란 잎과 노란 다리를 가졌다. 비루도 이거 다 빠트려 버려 이거 힘이 장사야? 역시 천사의 힘을 지녔군. 물어! 왜못 물어? 뭐야? 어 쫓아오는데? 뭐야!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쉬. <웃음> 여기 숨던데 숨어보자 어디 왔어, 이 아저씨?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삽? 삽을 찾네? 삽 없어요 아저씨 문좀 열어보셔 이 이거 어이 어이 아 이거 못..못들어가는거야 이거? 어..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웃음> 아니 담장 넘어가면 대잔수? 나도 못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웃음> 어? 이거 이렇게 잘만 하면 <웃음> 이거 어떻게 들어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웃음> <웃음> 아저씨, 문좀 열어봐요! 희한한 양반이네. 저 비료를 가져와서 담을 한번 쌓아봅시다. 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져오셔 어이! 저 어디가? 말이 안 통하는데 역시? 아, 역시 인간은 무지하군요 이거를 이거를 아유, 이게 안 되네 그러면은 이쪽이 기니까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층층으로 쌓아서 에이씨 이게 왜이러는거야 이거 <웃음> 어 저쪽으로 갈수 있나 한번 봐보자 여기도 길이 있었거든요 아이 거뭐 걸려있네 안녕하세요 핏장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열쇠를 저 안쪽에다 빠뜨려버렸는데 문을 잠가버렸어 그래서 아저씨랑 내가 못들어가 <웃음> 제작진은 이런 일도 상정하지 못한 것인가? <웃음> 아 리게임해야겠네 이거 <웃음> 리셋합시다 이거. <웃음> 이런 <웃음> 이런 경우가 있다니. 아 저거 이번에 어, 안디스어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아 그동안 내가 뭐안 했던 거 저거. 다시 가져가야돼 다시 가져가자 타박 타박 타박 타박 타박 타박 오오오잇! 설마 못들어가진 않겠지? 설마가 일어났습니다 샌드.. 위치위치도모래마녀져오져오고 샌드위치 n 아스 de g a Yay! Yay! Hahaha! Monkey, follow me! h a h Oh, I'm sorry, i sorry. h 에! 저거 어떻게 가져오지? 어 어이, 거 들키는데? 어 뭐, 뭐, 왜 자꾸 밀쳐! 어? 어, 아저씨 깡패야? 자식아 헤헤헤헤, <웃음> 멍청한 녀석. <웃음> <웃음> 어? 어어? 어어? 따라와? 따라와? 헤헤헤헤. <웃음> 어, 어딘지 알잖아? 벌써 주었잖아 아이씨. 오, <웃음> 오리 어, 살려. 아니, 거의, 거의 살려. 어디 갔지, 이 양반? 이수가없는걸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이자숨기서밖에서이상한 짓을 해버리자리자리고기를장는으이만리는것이지 어떻게 하느냐? 첫는계 어? 머머리? <웃음> 내 거, 내 거. 에이 대머리야! <웃음> 아 물을 틀면 되겠군요? 좋아요 물도 틀어버리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다 뽑아버릴테다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돌아버리겠지 그냥, 어? 돌아버릴 거야. 꽃도 뽑아버려, 이거. 다 뽑아버릴 테야. <웃음> 뭐야, 이거. 양배추는 안 되잖아, 이거. 어? 됐다. 뽑아버렸어. 기가 잘 노르시지? 이제 이 정원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이 구멍이 있네? 뭐지? 어? 아저씨일로못 오지? 아아.. 까도 들어갈 수 있었네 이거 드리블해서 이거나 주자 양배추나 먹고 떨어지라고 이 양배추는 집어지지가 않냐 왜? <웃음> 걔 난장판이야 양동이에 물, 물..물 받아볼까? 아이 저 의자! 멍청한 의자 때문에 저거! 가! 가! 빌어! 좋았어! 자할 아, 일이 뭐가 있었지? 밀짚모자 쓰게 만들기 결국엔 들어오게 해야 돼! 음... 아저씨를 들어오게 해야 되네요 음... 일단은 피크닉에다가 저 호박 당근잼 보우병 라디오를 가져가자 특명! 어? 아저씨 저로 왔는데? <웃음> 열쇠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근데 열쇠를 못 여는 곳이요? 저기 있잖아, 멍청아. 거 주워서 뭐하게. 안으로 들어올 수나 있어? 열쇠를 다시 돌려줘야겠다. 뭐야 열쇠 어디갔어! 어? 저기 사람들인데? 열쇠 있다야 수영 잘 쳐. 겁나 빨라. 하하하 아. <웃음> 왜 따라와? 저 문이나 여슈. 못봤겠지? 못봤다 못봤다 어, 호박 가져오호 드는 건 무조건 오그로가 끌리는구만 이거 에휴 멍청한 인간 <웃음> 힘이 장사야좋았어 잼이랑 보온병이랑 라디오 들고 오면 된다 미리 준비해놨었지 됐어 깜짝 놀라긴 이거 말고 있어, 어? 이걸 봤어? 빨리 다른 걸로 오구를 끌어야 돼 멍청한 양반 같으니 잠깐 어딘지못 찾아 됐다. 아! 빨리! 빨리 빨리! 됐다 이제 라디오 가져오자! 라디오 맞지? 라디오 밖에 안 남았죠? 이제 라디오 어디 갔지? 위에 있나? 라디오 어디 갔을까? 있겠죠? 아 어, 저기 있다. 구스구 자체. <웃음> 됐다, 이거 시끄럽지가 않으니까 아저씨가 날 찾지 않겠지. 예이, 예이, 예이, 예이. 난다요. 다시 도와줄게요. 아, 도와준대, 왜 그래? 못됐냐고. 음. 여기서 인간은 안 돼, 이게. 할수 있을까? 거기도 당근이 있었군요? 딴청 피우기 되지 밀짚모자를 쓰게 만들려면 호수에서 갈퀴 긁기 보여주고, 또 이거 갈퀴 갖다가 긁으라고 아 걸렸어. 에 걸렸어! 쟤다 빨리 빨리 갖고 나가자 이거 아이 뭐 걸렸어 이거 <웃음> 아이씨 <웃음> 아이 왜이래 이거 아이 문 열어서 나야겠다 이거 빨리. <웃음> 물에서 갈키지을 왜, 이 멍청한 녀석. 슛! 정원사가 손가락을 망치로 찍게 만들기? 헐! 하자! 나 인간들을 단죄하러 왔기 때문에. 당신의 모자를 벗겨드리겠습니다. 모자 어떻게 벗기지? 아까 벗겼었는데. 아니 양배추를 저기다 넣으면 그냥 바로 저렇게 돼버려? 양배추 가지러 가는구나 이 아저씨 <웃음> 어왜 굴러? 빠져버렸네? 하하하하하하 <웃음> 더서 모자 벗을 때가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때 꽥 소리 질러서 모자를 쫙 낙하채면은 저밀짚 모자를 쓰겠지? <웃음> 미국에서는 <미국이었으면> 진작에 <웃음> 총기 규제가 잘 되어 있는 것까 라고만. 저 어디다 써 먹을라 그러는 거지? 아저씨 관찰하기. 원래 저 자리 에 있던 곳이로군. 언더커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 양반 모자를 벗을 생각 안는데 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그루슈? 나한테 열쇠가 없어? 열쇠는 잊으세요. 할모는 기다리면 미안이라고요. <웃음> <웃음> 아이 거의 엎드려서 지나가면 되잖아요. 모자 벗어 빨리! 모자 벗을 생각을 안하네 일터토족을 보고있다 당신의 일곱 일토족 자 일을 했으니까 이제 땀을 빗어내기 위해 머리에 쌓인 수분을 빨리 닦으라고 자 어서 어서 그 머리카락 한톨안난 머리에 쌓인 수분을 빨리 닦으라고! <웃음> 어디 하는 거야! <웃음> 아이 모종사여기있잖아 멍청아! 아저씨 모종사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저 아저씨? 이 가져가라고 <웃음> 땀을 안 닦아. 안 되겠다. 땀을 닦게 만들어주지. 그런 가지러 갈때 불을 틀면은 에그만이나 하면서 젖어버릴지도 몰라 대각선으로 7시 방향으로 쭉 가십시오 그렇지 쭉 아니 그렇게 돌아서 간다고? <웃음> 일쇠 다시 주자 <웃음> 아주 그냥 다 젖어버리지 일을 해야 되나? 이거를 멀리 가져다 놓으면은, 아, 이거 옮겼다고 땀이 날 거야? 아이, 거 참. 에이 그냥 가자. 에이 씨 저거 머리를 저거 닦을 생각을 안하네 저거. 탈모가 부끄러운 거야? 어? 에이 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질리가 있구만 응? 음? 비행기? 뭐 <웃음> 어, 쫄보잖아? 에 <웃음> 에이 쫄보! 에이! 에이 쫄보! 어디, 어디, 어디까지가 <웃음> 신발끈을 풀어버릴 수가 있네. <웃음> 네, 안경 여기 있다. 에이, 에이! 그래야지. o 서가 n 서가 y 서가 z 서가 o n z o y o 에헤이 하하하하 <웃음> 어? 어 여기 있네? <웃음> 네 안경은 이제 없다. 내가 네 안경을 점유했다. 네 뭐하는 것이오. 엠보싱 있네? 엠보싱 내거야 이제. 어 무전기다. 어 그렇군. 어왜 왜, 저래, 아줌마 한대 치겠다, 저러다. 에베 베베 베베 에베 에베 에베베베! 에베베베! 에베 베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에 청 확인, 이러면 또 고장 날거 아니야? 어, 절로 잡으면 고장이 안 나네. 어, 장난감, 장난감... 아, 그 됐고요. <목소리> 메시 메시 달리고 있습니다. 메시. 하얀 하얀 천사 메시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목소리> <프랍시다>. 아. 떴었군요. <목소리> 소년을 전화 박스에 가두기? <목소리> 소년의 안경 바꿔치기. 아무나 자신의 물건을 다시 사게 만들기 TV에 나오기, TV에 나온다고 쇼핑하기. 아, 이게 또 버킷리스트가 있구만. 바구니에 담을 물건, 칫솔, 휴지, 머리빗, 깡통 음식, 세정제, 과일과 채소, 깡통 음식. 아, 저, 저. 아왜막 아 이렇게 다 괴롭히고 싶지 그냥 <웃음> <웃음> 어어어저저저어저저저저저 <웃음> 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예에이 잡아봐라 하하하 <웃음> <웃음> 요요요요요 <요>, <웃음> 하나 드, 가져가자 이거 선글라스 씌우자 이거 아마 여기 있을거야 모쟁이가 되었구만 어? 어? 비행기 네 비행기 없지롱. 저 아줌마 가져갔다 내네 비행기 저로 갔어 저로. 야. <웃음> 어 비행기 발견했다. 제거예요. 제.. 제거 제 이자식 야! 이거 내가 팔던 거야! 돈 대놔! <웃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야 자식아! 자식아 아 어. 이렇게 인간 몰이를 할수 있구만? 들어가 들어가! 전화박스가 여기 있었구만 어? 여기 집에 들어갈 수 있나 본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여기 다여다 안되지 아! 하하넌 <웃음> 평생 그러고 있어라 <웃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쇼핑을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상점 주인을 창고에 가더라고? <웃음> 창고가 어딘데 에잉! 잘못했어! 이 아줌마가 여기 송질머리가 나빠가지고 쇼핑부터 해봅시다 바구니에 담을 물건 칫솔, 휴지, 머리빛 깡통음식 세정제 과일과 채소? 요것이 쇼핑바구니일 것이야 아까 엠보싱 어디다 놨지? 엠보싱? 엠보싱 다시 가져갔나이 아줌마가? 뭐야 이거? 아. 엠보싱 휴지 휴지! 이건 없지만 이것도 넣어버립시다 휴지 아... 머리비 깡통음식 칫솔 칫솔? 칫솔이 안 보이는데? 머리빗 저기 있다 에에엥 이씨 이씨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웃음> <웃음> <짠>! 두고. 헤헤기를없애버헤헤헤헤헤헤헤 <웃음> 아직도 저러고 있어. <웃음> <목소리> <목소리> 에이, 내비치이 씨. 예. <웃음> 멍청한 아줌마. <웃음> 이게 뭐지? 아 분필이구나. <웃음> 과일과 채소, 음식, 깡통 음식. 이것이 깡통 음식인 것같아요 <웃음> 아, 아왜 그래요? 아유, 이게... 이게... 이게... 엎지롱, 있지롱 아, 들켰다. 아, 이게 들키네. 다른 거 먼저 가져가야겠다. 그럼... <웃음> 이곳이 이곳이 세정제일 것이요. 그렇지. 깡통음식, 과일채소, 치수 칫솔. 치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 치수리 안 보이는데. 당근 당근을 먹으면은 눈이 좋아집니다. 시력이 좋아지고 어릴 때부터 먹으면은 시력 2.2 2.2 양쪽 눈. 딱딱 찍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떡밥을 하나 뿌려놓고 떡밥 하나 더 뿌려놓고 없다저 <웃음> 놓쳤네 채소 저 뭐야 어이 들키는거 아니지? 이거 또 가다가 그렇지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끝! 아 깡통음식하고 칫솔 벌써 다 제자리에 놨네 깡통음식 깡통깡통 일로 들어가면 다 바보가 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다니. 예. 좋았어. 칫솔 어디 지 칫솔? 요건가? 아닌데? 음.. <목걸음> <목걸음> 오 힘이 세신데. 헤헤헤 <웃음> 칠소리 안 보이는데? 어아 이거 열렸네. 아 여기가 창고인가 보다. 음 이거 땡기면은 다치나 보구만. 쓰레기통. 하하하, <웃음> 하하 인간들아, 니들이 버린 쓰레기는 니들이 다 치워라. <웃음> 아 칫솔 여기 있네. 아니 이게 <웃음> 저기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 <웃음> 됐다. 깔끔. 아줌마를 여기 는 아줌마, 어딨어? 아줌마, 왔다 왔다 왔다 왔따아 왔다. 일로 오게 만들어야 되지 참 아! <웃음> 이걸로, 이긴 <웃음> 하자. <movimento> 음. <웃음> 이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 통할 거야. 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하 아, 너무 즐겁고. 아. 너무 아 악의 자식이고. 오. 오호호. 오호호. 어, 언제 나왔어요, 아줌마? 다 부셔 버리려고. 다 부셔 버려 무어버려 아, 일로 나왔구만. 씨, 내, 내 캡틴 거위요 캡틴 거의. 거위. 덤벼보소 내겐 캡틴 방패가 있다, 이거야. 아! 끝났다, 여기. 가자. 자르줄 몇, 몇 번에 그냥 <웃음> 가버렸네 이게 우측에 길이 있지만 상남자라서빠꾸씩 간다 어, 불하자 양말? 웬 우물? <목소리> 절도 무단친위 감금 <웃음> 위협 기물파사 <김을 파서> 응? <웃음> <웃음> <목소리> 어? 어 이거 돈인가? 느라고 이거 딱 낫네 이게 이또뭐 없어? 아 쇼커지 여기 있구만 이렇게 아 아, 이게! 아하! 요 우물이 이제 크로스 크로스로드로구만, 이게. 쿠, 크로스로드? 교차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저씨를 다시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아까 그 꼬맹이 쫄보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아줌마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다음 스테이지겠구만. 아, 궁둥이 귀여워. 어, 어 뭐야 이거. 길이 없는데. 저쪽이로고만. 이거 안돼 이거. 부셔 버려. 오호. 응! 이거 크리켓 아니야? 크리켓? 크리켓 이 녀석 영국인이었군 영국 맛을... 부... 하... 영국 맛을 느끼고 있었어 담배다 이 녀석 흡연층이었구만 흡연 나빠요 안돼요 담배 피면 안돼 여러분, 흡연은 여러분들의 가족,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쫄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죠 <웃음> 이건 뭐하는 거지? 어찻첫 잔이네 <웃음> 아, 확인해야 진짜. <웃음> 이 상황이 너무 <웃음> 재밌어. 누군가가 화려한 꽃병을 깨도록 만들기. 여자가 석상을 장식하도록 도와주기. 남자가 차를 뱉어내게 만들기. 리본 장식 착용하기. 남자의 신발벗기기? 세탁하기? 브래지어 양말 한 쌍, 슬리퍼, 비누 하나 뭐야 저기어 <웃음> 꼬집다 <꽃 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뭘 돌래? 니슬리퍼 여기 있다. 에이 찐따 새끼야. <웃음> 못 잡겠지. 나는 하늘도 날수 있지만 네가 너무 불쌍해서 날지 않는 거야. 둘 빠져 나가자. <웃음> 일로 오면 못 가져오겠지. 저희가 <웃음> 미쳤나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저 아저씨. <웃음> 나머지 한쪽도 벗겨버려야지. 옳지, 옳지 신문이로구나. 곧. 어. <웃음> 어, 아저씨, 청춘이 되셨는데? 맨발에 청춘이 돼? <웃음> 맨발에 청춘? <웃음> 어, 청춘이여, 청춘. 맨발에 청춘. 야, 일로 와보시오. 어, 물에 못 들어오나? 들어오네. 이거고만. 아하. 응. 너 뭐야 이거? 이쁘다. 아이, 다 뺏겨버린 이거. <웃음> 레이지요 그렇지. 에이, 브라자 핑크색이래요. 에이, <웃음> 베베베베베 에이, 베베베베. 베베베 아, 너무 즐겁고. 이건 뭐야? d a 어귀 o 떨어졌어! 안되네 뭐해야되지 다시 보자 누군가가 화려한 꽃병을 깨도록 만들어 h a 요 여자가 석상을 장식하도록 도와주세요 남자가 차를 뱉어내게 만들어요 리본 장식을 착용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건드리 <웃음> 뭐가 이렇게 할게 할, 할 많지 이거? 어? 꽃병 이건가보자 <웃음> 이거 어떻게 깨끗트리지? <웃음> 앉아줬어 <웃음> 오리둥절 어디갔지? 이거 어떻 깨트리지? 누군가가 내가 안 아, 깨지는데? 밟아야 되나? 브리이저 가고 한다 겁나 놀라네. 아저씨 어. 이거 보세요. 오 뭐야 이거. 어저왜 발코지 <웃음> 나가자 이렇게. 어그거내 뭐 건데. 내 거. <웃음> <웃음> <웃음> 어, 이거 왜 따라 왜 따라 이니까 아니잖아 어내 네, 나이 내 네, 나이 직 것도 아닌 게왜 리본 어떻게 장식하지? 내가 여기 대신 있으면 되는 건가? 쉬워버리자. 이거 아, <웃음> 어, 꼈어. 이거 아, 어, 이거 뭐지? 아, 너무 멍청한 것 같아, 사람들이. 아,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먼. <웃음> 나 흉내내고 있어. <웃음> 왜 놀래? 어어어, <오>, 아.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들켜, 그래데 어... 아, 이거 상호작용하는 게 너무 재밌다. 다 괴롭히는 게 너무 재밌어. 꿀잼이야! 비누있다 비누에다 버려야지 이거 누르면 되지 않을까? 차 마실 때? 시끄러워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종좀 치워. 시끄러 미치겠다고. 짠. 짠. 비는 없어요 이제. 지나간 비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이이 개기고 있으면 이거 리본 달아주겠지? 역시. 그. 난오리가 아니다. 거의다 <웃음> <웃음> <웃음> 놀라서 자빠지네. <웃음> 아,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너무 재밌고, 내 건데 이게 또 있어. 이거 오라. <웃음> 랄랄랄랄랄랄랄 짠 내꺼야 어떻게 깨트리지? 아 좋댔다 리본은 왜 저 어떻게 깨트리지? 음. 저 이제 꾸저르지 어, 저를 던져버리네? 한테오는거야요 <웃음> 우리인 착하기 어 왜그래 <웃음> 계속 놀라네 <웃음> 아 재밌어 내가그랬다고뭐 잡겠지 남의 사유지를 한번 넘어와 보시지 뭐 이거 들고 있지 않으면 그 관심이 없구나. 가 예, 예, 떼봐라 떼봐 봐봐 떼봐. 그뭐 중요하다고 그거 자꾸 그걸 훔쳐갈라 그러나 어? 사람이 못 돼가지고 신문지 내거야 이제 어이 자식이 이거 신문지 젖어버릴거야 이거 오지마 이거 담궈버린다 이거 안 하자. 이거 다 절로 갖다 놓고, 어이씨 빠른데, 아저씨 좀 눈에 터져 가지고, 저거 어? 어떻게 잡으려고? 이거 저기다 떨구면은 깨질려나? 이거 꽃병 그리던거 같은데뭘 보고 그리는거지 아줌마? 여기다가 안깨지네 아이 아저씨 이거 좀 던져보시오. 내가 가져갈 테니까. 굿. 신문이요. 싸우고 있어. <웃음> 예, 웃겨. 엥. 영국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차추전자도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에에에 저거 차잔을 가져가도록 하지 에이 어 됐다 숨겨야지 그렇지! 그렇지! 깨져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자와 석상을 장식하도록 도와주기. <웃음> <웃음> 무슨 이거 얘기하는 건가? 어. 오니? 그렇구만. 음... 야, 네 모자랑 신문지 다 여기 있다. 오이. 아저씨 물건을 여기다 다 집어오고 여자 물건은 다 저쪽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안경도 가져가야지 채잔도 <웃음> 없어서 못 먹어 안경도 없지롱 이제 땀거 버리면은 저도잉 그림도 그리지 말어 그렇지 집어서 씌우세요 아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우린. 이본다시달아주나한번 해볼까? 아줌뭐 뭐하는데? 아줌마아줘요아줘요아말고 리본! 달아줘요. 굿 없어요 리본 그렇지 리본 굿 아 이쁘다 멋쟁이네 멋쟁이 저거 들고 갈때 브래지어를 랩파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어, 브리지를 와막 이거 빨래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 담그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아저씨 마저 괴롭혀야지. 아.. 이게 안되네 넌 브레지어를 주소난저 주전자를 주저.. 주소갈게 어! 왜이러세요! 이건 내거야내거라고 <웃음> 신문지 주자 그러면 신문 보면서 한눈을 팔 거야. 에이. 아. 아, 내 리본. 에이, 멍청아. 신문지 가져가라고. 여기서 빨래 하면 될것 같은데? 양말 가져. 양말. a n 빠바바 빠바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엄청 어버렸어 신문 읽어 신문. 그렇지. 지 <웃음> 양말 여기 있다 그래. <웃음> 몇 개지? 양말 한쌍다 가져야 되고 슬리퍼 비누 하나. 오케이. 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한바퀴 뺑돌 필요가 없어 그렇지 막 여러가지 일들을 일로 유인을 해서 그거를 하게 만드는거지 아 내놔요 내 네, 깨끗하게 빨아줄테인께 아아 아 너무 시끄럽게 했다니 발견해 버렸네 저거. 에이 안 되겠다 절로 빠져나가자. 양말 가져라네 나쁜 녀석. 너이이마시지마 이거. 걸 굳이 저렇게 굳이 저렇게? 시비야 괜히 숨겨놓자 딴 데다가 여기다 놓으면 못 찾겠지? 다시 가져야겠다 양말 예. Yeah. <웃음> 다시 가져온다 양말. 어. 오케하 아란우. 어, 양말 없어 거기. 오. 어 나야 나. 어. 아 어, 양말 없어 거기. 양말 없어 여기. 양말 없다고요. 나밖에 없어. 이거는 가져가서 읽으시오. 브리지어 있던가? 브리지어 옷다나 지네가? 자, 저기서 신문지 읽는다. 담가버리고 만나지기? 양말 한 쌍이니까 여기다 넣어보면은 생기를 확인하면 되겠지? 아 여기 맞습니다 뭘봐뭘봐 뭘 봐, 인간아 슬리퍼 들키면 안돼 오케이 슬리퍼 브레지어 브레지어 떠났지 집 밖에다가 다 썼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 <웃음> 어? 빨리 빨리. 됐다. 이제 비누만 넣으면 돼요. 다음 스테이지 가자. 비누인가? 야이네 이거 비누인가? 기 비누 있네. 봤겠지? <웃음> 아, 너무 즐겁고. 됐다 누군가 특별 장미를 잘라내도록 하기? 장미 이거 아닌가? 아하. 이거 씨, 가위치게 하다가 이거. 진짜, 싹둑 잘라버리는구만, 그 이거. 하하하. 그렇지 그렇지! <웃음> 왜 지가 화내지? 어디 가는 거지 아줌마? 어디 간대? 아하 아하 오잇 모든 게 거의 탓으로 알고 있어 똑똑한 양반들이야 하지만 당신은 마지막에도 속겠지 내가 거위란 사실을 당신은 우리 거의로 대체되었다. 이런, 이런, 파렴치한 걸. 오, 난다! 날아! 날고 있어, 내가! <웃음> 장미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려 그러대. 전리품이다. 가져가자. 야, 야, 장미를 문 리본단 거위가 있다. 어, 내 리본... 아, 이거! 너도 언제 또 가져왔대? 어이 공 같은 거 있는 거아니냐 여기 골대 같은 거 있지? 이거 분명히 도전 과지 같은 겁니다, 이거. 어, 문이 열려있네? 어, 내 장미! 어, 땡큐. 자, 택배 온거 없습니다. 아 너무 즐겁고 아아이 게임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오늘 어, 또 쇼커신가 보네. 아 배고프다. 밥 먹고 해야겠다. 아. 으아... 아. 다음 스테이지까지 먼저 가 볼까? 아지러우나 보네. <웃음> 흔들겠지? 야. <얏>. 어, 뭐야. <웃음> <웃음> 나봐 <끝나나> 이거. <웃음> 어이구 이래. 오이. 오이. 아, 내 거야. <웃음> <웃음> 아, 아 이런 빨치 타는 데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인더 하우스 house, quick. Uh, I'm begging f o i 여기도 쇼코드 있네. 뭐지? 이건 뭐지? 응? 뭐지? 뭐지 모르니까 이려 뭔지 모르죠? 뭐, 뭐, 뭐,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술집인가 봐 술집에 들어가기 살피자 적진영을 살펴야 돼 누군가 다트를 하고 있고, 술집에서 누군가 일을 하고 있고 이 아줌마는 나를 옮기고 있지 좋아서 무사히 잔입했다 여기도 이 거리가 있네 요건 여기 깨지면 이게 되겠지? 아밥 먹어야겠어요 저 아무래도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 재밌네 이거 음. 참 저장 아, 여러분. 아, 어, 보시, 거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저는 밥을 먹고 보시, 보시, 보시, 보시, 보시, 보